드디어 일기신도시특별법 윤곽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토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어,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크게 7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입니다. 말이 노후계획도시인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일기신도시를 말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기신도시 특별법 윤곽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이제 기존에는 노후도를 따져 야 되니까 한 30년 돼야 재건축 이 된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특별법 윤곽을 보니까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에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만 지나면 가능하다 라는 거죠 일기 신도시가 이제 90년대 초중반에 지어졌기 때문에 분당이나 일산, 삼본, 평천, 중동 등이겠죠. 이제 90년대 초중반에 지어졌으니까 이미 뭐 30년 됐고요. 이 특별법으로 충분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추진 체계를 보니까, 음, 기본 방침을 거쳐서 기본 교획, 그리고 특별 정비 구역으로 순서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기본 방침은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은 각 지자체에서 특별정비구역도 각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혜택과 특례가 지원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완화가 된다는 거죠 음, 공공성 확보 시에는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를 시켜주고 거기에 이제 공공성까지 확보가 된다면 면제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토지 용도 변경 이제 종 상향 수준으로 변경시켜 주는 거고 용적률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이것까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 이제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서 최소한의 규제로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면 세대수까지 증가시켜서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음, 이러한 일기 음, 신도시에 대해서 재건축이 진행될 때그 사업을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를 통합심의로 사업 절차를 단축시키겠다라는 거고 다섯 번째는 통합 개발을 위해서 이 사업 시행자를 이제 한 사업 시행자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 사업 시행자로 하기 어렵다면 부득이하게 이제 여러 사업 시행자가 들어간다면 총괄 사업 관리자 제도도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고 여섯 번째는 항상 이제 이주 대책이 고민이었죠. 이 일기 신도시가 90년대 초중반 근 5년 사이에 한꺼번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이 진행 된다면 또 한꺼번에 재건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이주 대책도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주도해서 이주 대책을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초과입 환수 음 이렇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혜택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을 노리고 또 여러 예, 투자자가 몰릴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초과이익도 환수해 가겠다라는 건데 아마 과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음, 적정한 수준에서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가져간 돈은 또 다른 기반 시설에 재투자해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이건 작년 9월 달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합리화 방안이 나왔던 아마 그 수준과 좀 교명해서 같이 아직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 일곱 가지가 답니다. 어, 사실 이한 페이지만 보면 음,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자료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화요일 날, 2월 7일 날, 이제 국토부에서 일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도시에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확정했습니다. 사실 이제 주요 골자인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마 2월 중에 음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주요 골자만 이렇게 확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특별법 적용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 계획 도시입니다. 그래서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 여기 해당이 된다면 요후 계획 도시로서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100만 제곱미터면 1000m 곱하기 1000m 니까 1km 곱하기 가로세로 1km입니다. 1km씩. 네. 이 면적에 해당이 된다면 특별법 적용을 받는데 다만 이제 이 100만 제곱미터. 이제 이 기준은 아마 시행령에서 또 별도 교정가 나을까 싶은데, 이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20년,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재건축 되려면, 노후도를 따져가지고 3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걸 이제 20년으로 줄였으니까, 이 아파트가 노후화 되기 전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축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응을 할수 있도록 좀 바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더 쉬워진 거죠 확실히 10년 당겼으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노후계획도시가 뭐 대표적으로 일기 신도시를 언급했지만 이제 그 외에 뭐 수도권 택지지구나 지방의 거점 신도시 이런 것들도 노후계획도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어, 중요한 게 앞서 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택지지구가 만약 100만 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100만이 안 되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100만이 안 되더라도 인접 또는 연접한 두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로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여기도 이제 하나의 노후계획도시로 포함해서 같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도 어, 혜택을 많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노후계획도시 이 정비사업의 추진 체계도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내세우고요. 이제 이게 일종의 아웃라인 가이드라인이죠. 큰 그림을 그려주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기본 계획을 세우고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재건축 같은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음, 또 읽어볼 만한 것은 음, 그렇죠. 이 기본 방침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고요,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후 계획 도시의 기본 방향, 기본 전략, 기반 시설 확보, 이주 대책 수립, 뭐, 선도 지구 지정,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기본 계획은 앞선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 방침을 보고, 이제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행정 계획입니다. 이 기본 방침과 마찬가지로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 계획에는 이제, 어, 노후 계획 도시의 범위, 그리고 해당 지역 내 특별 정비 구역 또는 예정 구역, 그리고 이제 선도 지구 지정이나 기반 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에 와 같은 세부 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수립한 이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요 만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별도 승인 없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입니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계획에서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고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아마 예정구역에서 확정된 특별정비구역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과 같은 도시건축 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가 돼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이나 특례사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 특별정비구역은 시장군수, 이지영권자가 제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지만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을 보실 텐데 네 번째 부분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입니다 면제 또는 완화죠 완화만 해도 좋은데 면제까지 있는 거죠 안전진단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안전진단 기준은 완화가 돼서 적용받습니다. 물론, 이제, 어,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나오겠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어, 특별 정비 예정 구역 내에서 자족 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가 되는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 정비 구역 지정 계획 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라고 해서 면제까지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과 용도지역 등과 같은 도시건축기제도 완화가 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용적률은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가 되죠 2종을 3종이나 준죽으로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완화가 되고요 용도지역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 장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을 할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사업성을 더 높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음, 특별 장비 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해서, 어, 현재보다 좀더 세대수를 어 증가시킬 수 있는, 그렇게, 어, 법령도 바꿔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증가하는 세대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당연히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겠죠. 좀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거죠. 음, 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음,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서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기본 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용자 규정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정비 구역 내 사업 시행 부분인데요. 음,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각종 개발 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후의 사업 시행은 도시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이 개별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정비구역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건에 따라서 이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때는 시장군수가 통합개발 추진 역량을 갖춘 단일사업시행자를 제정할 수가 있고요.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90년대 초중반 5년 사이에 한꺼번에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역시나 일시에 진행이 된다. 그래서 체계적인 이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주 대책이 사업 시행자 목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수 있도록 이주 대책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이주 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할 수있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 이제는 공공기업 부분인데요 음, 특별 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 또는 면제까지 되고 용적률도 더 높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적정 수준의 초과 이익을 국가가 당연히 가져가겠죠 사실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어, 일을 없애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초과액을 환수할 텐데 또이 초과액 환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죠. 또 그러면 사업 진행이 좀더될수 있으니까 아마 적정 수준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적정 수준으로 초과액을 환수해서 형평성도 확보하고 그돈 가지고 이제 기반 시설에 재투자하는 그런 길을 잡을 텐데 그래서 이 초과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식의 기부 체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 9월 달에 초과익 환수에 대한 합류와 방안이 발표가 됐었죠 그때 이제 부과 단계도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단위로 높였고 면제 금액도 3천만 원에서 1억까지 그리고 이제 부가 시점도 기존의 추진위에서 중군까지 이게 아니라 조합 설립부터 중군까지 조금 완화시켰는데 어, 그런 것처럼 음, 어쨌든 이렇게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초과의 관수로 발목을 세게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이게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적정 수준을 찾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적정 수준이 아니고 너무나 과하다면 발목을 세게 잡겠죠. 네. 그지 오늘 발표한 이 주요 내용은, 음, 이제 2월 9일 날, 일기 어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을 만들어서 이제 2월 중에 국회에다가 어 특별 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특별 법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빠르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국토부가 발표한 일기신도시특별법 윤곽을 살펴봤는데요. 세부 내용을 담은 개정법은 올 2월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하죠. 개정법안이 국회에서